자 이제부터는 그풍운 어? 주기를 어떻게 풀지 어떤 방향으로 풀어 나갈지 이것을 우리는 한번 보자고요 자 그동안에 우리는 수리사주를 가지고 이 수리사주를 가지고 상담을 해간대 수리사주를 상담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인 상담은 수리사주만 하면 돼. 특별한 상담을 하지 않을 때는, 어, 이 수리사주만 가지고 충분히 상담해. 그런데, 이 수리사주를 안 풀고 자꾸 뒤에, 그게 관심이 많으면, 절대로 다음에는 훌륭한 상담부이못 돼요. 무슨 일이냐. 자, 지금 보게 되게 되면 사람들이, 음, 이거는 전 분야를 지금 다 풀어가지고 한 번씩 상담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수리사주가 가장 근본이에요. 수리사주를 완벽해야만이 이것을 풀어나가는데,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냐? 아주 특별한 상담들, 특이한 상담들, 이런 게 있어도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개갈를개가증인 것을 한번 보자고요. 이 수리사주를 하게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상담을 좀다할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이 욕심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욕심이 났는데, 여기서 우리는 조금 알아야 될 거는, 일반적인 상담은 지 중에 그동안에 사주든 타로든 어떤 상담이든, 모든 사람이 이 술이 사주만 가지고 충분히 다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됐을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상담법이 다음에 종류에 따라서 다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게 되면, 첫 번째, 부부 사이의 인연, 부부 사이에, 뭐, 부부 불화다든지 부부 이혼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대두됐을 때, 우리가 이것을 우리는 인연법을 푸는 거예요. 인연법은 여러 가지 있는 것인데, 가족의 문제라든지, 사람 사이에서의 문제, 이렇게 출합을 생겨갖고, 우리 사고가 터지든지, 문제가 일어났든지, 이런 것을 풀기, 이것을 푸는 것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푸는 거예요. 그렇게 방풍과, 예를 들게 되면, 이런 방풍과 개운을 위해서 푸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 이것은 안 하고 이게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절대 그런 말이에요 이거는 특출한 국이니까 몰라도 돼 상담하는 데는 몰라도 돼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상담이 가능하고 다음 부분으로 갈때 그렇게 수련사의 길을 가고 우리가 이제 개운의 그 상담을 해 나가고 우리가 이게 특출한 치료를 목적으로 상담을 해 나갈 때 요것이 실질적으로 요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기본 단계에서 넘어선 거예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연법으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사건과 사람 사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연법은 우리는 경영을 한다든가 기업체가 경영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은 어디에 측소에 었으면 좋겠다 자기가 오늘 상담하는 게 아니라 경영적인 측면에서 나는 어떤 운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재무에는 누구를 시켰으면 좋겠고 기술 쪽에는 누구를 책임자를 지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특출하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컨설팅하기 위해서 이것을 푸는 것인데 이것이 사주라고 자꾸 혼돈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런 기 지금 너무 많다 알았지? 요 안에서 전부 다 해결이 다 된다는 거다 저 어떤 상담이든 다할수 있는 거야 자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이거는 붕운주기예요. 자 예를 들게든 붕운주기를 앞에 글을 잘못 완벽하게 풀지 못하면 이것을 많이 알고 있으면 그거는 전부 다 점제 노을 하려고 하는 이런 거예요. 이 사꾸라 이거 이것, 이거만 알면 사쿠라밖에안 돼. 무슨 얘기지? 여기는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 얼음이 쳐졌을때 얼음이 얘기됐을 때. 이 어려움이 어떤 식으로 작용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 사주 상담하는데 심리성 진로 상담하는데 이걸 이야기하게 되면 이거는 지금 사쿠라 점쟁이은 마찬가지다 가짜 점쟁이나 마찬가지다 이말이야 이거는 순안 좋은 거예요 풍이라는 것은 전부 다안 좋은 거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 우리 점치로 가보게 되면 처음 다 갖고 뭐 8월달에 뭐 물에 가지마라 사고 난다 죽는다 해서 이거는 아예 되는 거다 수리사제는 그렇게 심각한 것을 절대 풀지 않아요. 상담은 그런 거 하면 안 돼. 우리가 이렇게 쳐져 있는 사람, 누구말따는 귀신이 들리는 사람은 왜이 사람이 귀신이 들릴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푸는 거지. 상담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적용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좋아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이 앞에 거를 안 하고 뒤에 거만 자꾸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이제 문제라. 그래서 이 붕은 죽이는 풍에 의한, 풍에 의한, 웅도 있지만은 풍에 대한 애군이에요, 애군. 응? 이런 풍을 맞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일반 사람은 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이 미래를, 이것을 잘못, 응? 이거 실수라든지, 어려움이 취할까 싶어가지고 이것을 풀어내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앞에 거 모르는데, 이거 하게 되면, 이거는 전부다 사쿠라 점재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돼서 너무 관심, 너무, 이게 너무 이것을 팍, 이쪽에 치중해 나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다. 앞에 것을 완벽하게. 세 번째. 우리가 귀신이 들린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자, 이 풍우는, 이 풍우는 인생의 흐름에서 풍인데 귀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야.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자, 하나는, 하나는 우리는 조상, 조상과 관련어 있는 이런 귀신들이 있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는 어떻게 신병과 관련돼. 이게는 무병도 여기 포함돼요. 신병이나 무병 귀신이 들려가지고 빙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직접 관찰을 해갖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짧은 시간에 이것을 하기는 좀 힘들다 임. 자 그래서 이 조상은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대물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받아들이는 세고 중간에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이 말이야 무슨 얘기야 이제 위에서 내림줄로 쭉 내려가고 신발 신발 신발 해갖고 내려오는 집안이 있는가 하면 그 뒤에는 어떻게 이 조상들이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전도가 안된 귀신이라든지 이런 게 이런 작용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중간에는 뜸하면서 갈 사람이 없어서 뜸했지만 은 여기에서 다시 이런 손자라든지 이런데 내려오는 게 있어요 이거는 대대로 내려오는 줄하고는 조금 다른 줄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말하는 조상줄이라는 거다 이런 조상줄이 우리는 굉장히 무섭다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인연법에 의해서 이거는 사람이 항상 사람이든 사건이 있어야 되고 동은주기가 있고,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육음 비법이라는 게다. 네. 자, 그 다음에 육음 비법에 이 조상기가 들어가게 네. 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이 천지 삼지. 웅기라는 게다, 천지 웅기. 근데 천지 웅기는 내가 그동안에 풀지를 못했어. 이. 왜든지. 그게 지난주에 이것이 완벽하게 풀리는데이 정의를 아직까지 못해서 그래서 정의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자 이것은 이 상담의 단계 이 이전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리사주에서 우리는 무엇을 상담할 것인가 지금 가르쳤잖아요 운명운세부터 시작했고 장사 운명부터 모든 상담을 하는데 여기서는 병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 고장난 사람들자 여기는 병이고 고장이고 어 문제가 약이 됐을 때 문제가 약이 됐을 때 푸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이거 풀면 안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재미삼아 이렇게 풀어주는 가정은 이렇게 명예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 사업을 해야 되고 있는 사람들 이 미래에 잘못하고 오게 되면 그 사람이 망하든지 명예가 실추되든지 문제가 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부분 부분적으로 강한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이 풀어주는 거예요. 다, 그러나 이 부은 주기는 이 운명과 연계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거는 운명과 연계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운명과 연계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자, 이것이 운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크게 이 삼복과 우리는 삼재와 이런 것이 풍이라는 것, 삼풍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에게서 돌아오는 애근인 거 좋은 거가 한족에서는 삼이라는 숫자가 아주 삼복원 우리 주기스 피었잖아. 삼제도 우리는 주기피했지 삼재 속에 이 풍이 들어 있는 거야. 삼재가 있는데 삼재에는 재물상이라든지 신체상이라든지 이런 직접적인 이런 것이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외부의 흐름에 의해서 이산풍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산풍을 풀기 위해서 이런 풍운 주기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지? 자, 산풍을 풀기 위해서 이런 풍운 주기가 필요한 거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지금 푸는 것을 우리는 한번 보자는 거다. 그지 자 풍이라는 것은 풍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뭐 풍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이 바람이 아니에요. 이, 이 바람이 아니라는 거다. 자 풍은 우리 바람 같은 모습으로 인간의 운명에 좌우하는 것이 풍에 의한 어, 기운이에요. 이? 그래서 풍에 의한 풍이다. 그러면 이 풍에는 우리가 크게 천북의 논리에 따라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천풍 첨풍 지풍, 천풍, 지풍. 인풍. 자 인풍이라는 크게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산풍이에요 자 산풍인데 이 산풍은 우리가 어디에 우리가 응? 삼재와는 조금 다른 거고, 우리는 삼복과도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 이 삼재, 삼풍, 응? 그 다음에 우리는 삼복이라는 거 있다. 삼복은 운명주기에서 운명 푸는 거죠. 그제? 삼복은 운명주기에서 푸는 거고, 삼재는 우리는 어떻게? 이것도 운명주기에서 푸는 거다. 그제? 그런데 이 삼풍은 풍운주기에서 푸는 거요. 삼재는 풍운주기에서 푼다. 자 그런데 이삼풍이이 주기별로 이렇게 인간의 운명에서 풍이 오는 그런 시기가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가 삼재가 드는 시기에 삼재가 드는 시기에. 이런 삼풍이 오게 되게 되게 되면, 그 삼풍이라는 것은, 이 천풍, 지풍, 인풍이 동시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천풍이 왕창 몰려오는 거예요. 지풍이 왕창 몰려오는 거. 응? 아니, 삼풍은 세 가지 풍인데, 이것이 나중에 풀게 되면 큰 풍이 있어요. 그 풍이, 우리가 천풍하면 천천천, 조금 있으면 붕은 중에 보면 천천천. 지지지, 이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놓그 새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파란색. 하늘색은 어떻게? 이것이 난리가, 하늘색이 오는 것이 우리는 천풍이에요. 하늘색 부분이 있는 거. 그, 포거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부분 나놓고 자, 그러면 사람은 조금 더 설명할게요. 앞, 제일 앞쪽, 그 사람인 경우에는 제일 앞쪽에 천풍이 오고, 그러면 중년에 지풍이 오고, 마지막에 인풍이 오는 그런 구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풍들이 찾아오는데 우리가 아주 급격하게 풍이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삼풍을 설명할게요 풍에는 자 천풍에도 우리는 삼풍이 있는 거예요자 그건 조금 이따 하고 자 이렇게 삼재가 될때 이런 풍이 오는 것이 우리는 아주 꼬약한 거예요 이거는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자, 음? 어 뭐, 내가 할 때, 아니, 정, 음, 뭐 이렇게 하풍다 풀어놨죠. 그래서 고육을 치르는 거야. 그 풍이. 그래서 우리 수리사주에 보게 되면 정치인들이, 이제 정치인들에 대해서 풍에 대해서는 대충 설명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풍이라든지, 이런 웅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상담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에요 원래는 자 그래서 이것을 풍을 이렇게 산풍이라고 하는데 이 산풍에는 세 가지 종류의 풍이 있는데 이것이 큰 풍이에요 일반 풍이 아니라 큰 풍이에요 그래서 천풍에서 난지 오는 것을 천년풍파라고 하는 거예요 이 풍이 와서 인간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 천년풍파예요 자, 그 다음에 지풍이 올 때는 이거는 지액풍파예요. 이것을 우리는 소위 말하는 천지풍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인현남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천년풍파 지액풍파, 인현, 남파이세 가지가 우리는 산풍이에요 이 산풍이 인간에 몰아치는 시기가 있다는 거다 그런데 이 산풍이 우리가 어떻게 삼재와 같이 겹치면 이거는 바로 죽는 거야 와 쫄딱 망하지 않으면 어? 죽는 거야 그래서 풍이 엄청나게 무섭다는 거야 자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천풍에는 일반적으로 타고난 풍 운명적으로 타고난 풍이 있는가 하면, 운명적으로 가는 풍이 있는가 하면, 인간과 엮여서, 인간과 엮여가지고 이런 풍을 일으키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인간과 엮여서 만들어지는 풍. 이것을 우리는 천년풍이라고 하고, 지액풍이라고, 인현풍이라고 이야기한다. 천연풍, 지혜풍, 인연풍이란다. 자, 천연풍은 우리는 가족 간의 문제. 이거는 지혜풍은 귀신 간의 문제. 이거는 사단 간의 문제. 이것으로 인한 풍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내가 풍이 오는 시기를 한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오는 것은 아니에요. 무조건 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비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다 근데 이 시기에 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극복을 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막아 나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을 풀어야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것이 오는 시기가 언제인가 이것을 풀어내는 것이 우리는 풍은 죽이라는 거다 무슨 뜻이지 그러면 사람마다 이 풍이 오는 시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 풍이 오는 시기가 다른데, 우리가 같은 운명수라 하더라도, 같은 우리는 운명수라, 어 운명그 뭐고, 어 연결되어 있는 그, 뭐라 어? 하나, 숙명이라 할지라도, 숙명이다. 삼으로 나난 거야. 삼으로. 숙명이라 할지라도, 숙명이 다르다 하는 거야. 다, 예를 들게 되면, 우리는 숙명에는, 우리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자. 천지는세 가지 됐잖아. 천이라 해서 천이 아니오, 지라 해서 지가 아니오, 인이라 해서 인이 아니다. 하는 거다. 그러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다. 무슨 얘기죠? 어떻게 지 그게 풍이에 지금 있는 거야. 그걸 설명하는 네.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이,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우리는 어떻게, 성기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작용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다. 운명번호하고 상관없이요? 운명번호하고 응? 상관없게운명번호 관련이 있운명번호 어, 관련이 되있요 아, 네. 운명구에서 성기가 아니잖아, 성명이. <웃음> 좋은 거는 우리 한 개밖에 성기고, 숙명밖에 없다잖아. <웃음> <없단 웃음> 이것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건 다르다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는 달이 표현된다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홉 가지가, 아홉 가지가 있으니까, 그치?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풍은 주기를 푼다. 부은주기는 초년, 중년, 말년에 각각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무엇 뭐 때문에 초년, 중년, 중년, 말년에 오느냐 하면 초년에는 자기의 운명만 가지고 가면서 풍이 한모 와요. 어떻게 보면 공평하다고 할수 있어요 두번째는 어떻게 부부가 됐을 때 중년의 시기에 오게 되는 거고 마지막에는 자식과 함께 살아가는 말년이 오게 되는 거예요자 그래서 이 풍이 27살, 54살, 81살 사이에 각각 오는 풍들이 좀 유행이 다르다는 거에 풍이 오는 유행이 다르다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 초년의 풍이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년의 풍이 오는 사람이 있고 그제 말년의 풍이 이 풍들이 종류가 다르다는 거다 그제 그래서 그거 한번 펼쳐봐요 자 거기서 제 1번 거 보면 1번에 몇 번이요? 4번? 10, 10. 10번? 10번? 1000이 10, 19, 28. 6년 동안. 어, 19.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10번, 19번, 28번이라고 그랬다. 그죠? 자, 이것이 우리는 순번대로 오지는 어떻게? 이것이 천이라 했 타고난 천이에요. 천이지만은 이것이 어떻게? 제일 큰. 이 사람은 원래 천으로 태어나서 이 모든 사람은 천으로 태어나서, 이 초년에 천이 오는 거고, 천풍이 오는 거고, 이것이 지풍이 오는 거고, 이것이 인풍이 오는 거예요. 이 순분으로 되어 있는 거요 같은 천이잖아. 그건 두 번째 장이야. 봐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은, 응. 4, 13, 23, 23, 22, 30, 31. 4, 13, 22, 31. 31. 자, 이런 운명수에는 어떻게? 이것이 천, 천은 있지만은, 천, 천은 있지만은, 이 천은 아니다 하는 거다. 원래는 타고난 천이지만은, 이것이 우리는 지풍이, 지가 먼저 오는 거야. 지인 천으로 오는 거야. 원리어 응? 원리가 어떻게 쓰게 되는지그 네, 원리? 이번 천은 천이 먼저 오고, 그 다음 번 응. 지가 오고, 원리가 있어. 원래 주기상에서 한 주기가 1분부터 9분이에요 그 다음에 10분부터 분이에 그렇게 제일 첫번째 도로는 천연 그대로 천진으로 가지더만은 두번째 부터는 한 개씩 땡겨 가요 음. 그 다음에 세번째부터 그렇게 천연은 어떻게 해? 제일 첫번째 9까지 끝나고 나면 그1 0분터는 거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10번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에서 아, 9까지, 10번부터. 그1 그러니까 0부터 18번까지. 아. 그다에 19번부터 27번까지. 그 27, 28번부터 36번까지, 35번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 사람은 천천천 해가지고 나중에 여기서 또 조가리 나는 거예요. 그 있는 그대로 상시 섬 하기 힘들니까. 여기는 어떻게 지가 왔잖아 그제 이 사람은 천이고 여기는 지가 왔잖아 그제 지가 왔을 때는 지지지 지, 지 이런 식으로 놓겠지 인이 왔을 때는 인인 인, 인, 인이 놓는 거야 모르겠어요 왜 지지지 천 자, 한 개만 얘기하자 중간에 응. 천천천 나오는 거를 천지인가? 보고만 선정해 주세 이해가 될 거에요 응. 천에서 천지 나눠주는 거 자, 그러면 내것 갖고 하자 내것몇 내, 내, 내 번이요? 13번이지? 13번. 자, 13번이다 13번은 우리는 타고난 거 어, 연풍다, 연풍, 대 연풍은 풍 이거는 전부 다 천이지? 그치? 내가 천으로 태어났으니까. 예? 천으로 태어났으니까 천이야, 먼저 오는 거야. 자, 그 밑에 우리는 9년 단위, 27년 단위에요. 27년 단위 이거는 81년 단위고. 예? 아, 네, 네. 81년 단위는 내가 처음부터 천이잖아. 네. 그 다음에는 27년 단위로 오는 거야. 27년 어, 27년 단위가 아까지 어떻게 9를끊어서9까지 18까지, 27까지 이런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 오는 천도 10번 여기서는 여기, 10번이 제일 먼저 나오겠지. 그러면 11번, 12번 들어가고 13번은 이제 두 번째 들어오지. 4, 5 하면 16번이 세 번째 들어오지. 그럼 요 18번까지 돼, 그지? 딱딱. 10번부터 18번 사이에는 3개가 들어있는 거야. 9까지니까. 9를 3개씩 나눠보면 되지. 3년 단위로. 3년 단위 아, 3년 바뀌는 어, 3년, 3년 단위를 바뀌는 게 아니고, 세 번째, 세 번째 길이 바뀌는 거요 자, 그러면, 네. 이첫 번째 애는 것은 천이요. 이 위에든 18년, 81년은 그 전부 다 천이잖아. 이건 전부 다 천이야. 요거 27년 단위는 요것이 천이야, 27년 단이야 어, 요것이 우리는 두 번째 있는 것은 G야 요것이 27년 단위 요거는 같은 주기 안에 있지만은 이거는 세 번째 오는 거야 이. 요것이 인이 오는 거야 그럼 나는 13번째니까 어떻게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G로 되겠지 그럼 G 다음에는 뭐가? 인이지 앞에 있는 천은 뒤로 넘어갔지? 그렇지? 요것이 27년 단위다, 이 말이야. 자, 27년 단위에 이것이 너무 기니까 9년 단위로 나누는 거야. 무슨 뜻이야, 이거 있 9년 단위로. 이게 27년이었잖아. 요거는 81년, 요거는 27년 단위로 됐잖아. 그지 맞나? 27년 단위로 천이 있잖아. 아, 어, 그렇게, 이거 순번이니, 10번일 경우에는 천, 지, 인인데, 13번이니기 때문에 지, 인, 천이 되버려 어, 요것이, 그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9년 단위로 나누는거예요 9년. 9년은 요 앞에 가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9년 단위 앞에 가고 똑같이.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눈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구년 단위 다시 한번설명해9년 단위는 저똑같으니까9년을세개 나눠가지고. 어, 세계 나라가고 똑같이 가잖아. 인천, 지인천, 지인천, 어. 이런 식으로 똑같이 가고. 어. 예. 그치? 여기는 지인천, 예. 여기는 예. 지인천, 예.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이제 3년 단위로 하는 거야, 3년 단위로. 아, 아니다, 아니다. 이거 잘못됐다, 그제?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다. <웃음> 81년이네. 81년 단위래. 81년, 단위고, 그다음에 81년, 81년 단위를 밑에는 아니고, 밑에는 3년 단위. 81년 단위. 81년 단위. 천지인 가갖고, 그 다음에 지인천 가갖고, 그다음 이렇게 음. 세개 나눠서 이렇게. 아, 어, 그렇지. 아. 천지인가. 것이 어, 어, 81년은, 우리 세 개로 나간다, 이제 한 개가 아니고. 같은 점도 천이지만은. 81년이 천지인으로. 아 어, 같은 천이지만은. 82년을 세 등분 한다 했잖아. 아, 초년 중년, 말년. 그제 네, 초, 예. 음. 어, 말년. 말년. 어, 여기지 27 음. 54에 천. 1. 음. 남두 분께서 754 8 1 예. 그 다음에 두번째까지 지인천으로 가고요 두번째까지 지인천 아니 그 크게 지인천이 아니고 아세 아, 단위로 지인천이지 그 다음 밑에는 또 3년짜리 아 그러니까 3개 더, 더 가야되는데 그치 <웃음> 오픈에 갈게 완전 헷갈린다 자 27이니까 여기서 다시 또세개 날아야 되잖아 27년 안에 다시 세단이난다 그렇지. 7년이니까 3부 27 어. 어. 27년이니까. 27년 안에 지인천 하니까, 여기서 우린 두 번째니까, 우리는 지인천으로 간다 했다. 그치? 10번은 천지, 13번은 지인천, 16번은 인천지.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것이 지인천. 그렇게. 지가 한게 없어지 붙더라. 그래서 27년 안에 이거는 9년 달리고 82년을 세등분했고. 예. 27년을 세등분했고. 8 1년을서 세분치는보다 5 0 0 0 나왔고. 응. 우선 10번씩 13번 가는 27년을 세등분해. 아, 어, 27년을 세등분했거든. 내가 이게 두 번째 13번이니까 두 번째 거잖아. 예. 그래서 지인체로 간거야 예, 그래서 나는 지고. 응. 음. 그다음 그다음에 는이 9년을 여기 9년이잖아. 9년을 3등분 하는 거예요. 응? 그다음 세계는 또 9년 3등분. 어, 9년 3회고 이것이 지인천은 요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 응. 자, 그러면 여기서 천을 하나 보자. 그렇지. 음. 자, 이렇게 가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는 어떻게, 3년은 내 운으로 3년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해운의 기운으로 3년이 가는 게 천지 운기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어, 내 나이에 따라가지고, 나이에 따라 가지고 내가 가는 길에 오늘 2 0 0 3년이 여기 간다고 하면 2 0 0 3년은 어떻게 인이 되는 거예요? 2018년이 내가 이 시기에 있다고 하면 이 시기는 인이 나이에 되는. 아, 그 어, 이거는 연운으로 가는 거 연운을. 3 년은 연운의 변화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3 년은 연운의 변화에 따라서. 응. 그게 어떻게 소용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2018년, 네. 2018년 3이잖아. 3이니까 3을 3으로 나누면 1이지. 음, 그렇게요. 응, 똑같은 거잖아, 우리. 3을 3으로 나누면 1이지. 자, 이 도표 속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천에, 천에, 천. 응? 자, 요것이 천이죠. 응? 천, 천, 천이다. 음 응. 자, 그러면 요것이 나이가 몇 살인가 한번 보자. 요것이 스물 일곱이잖아. 그치? 요기에 아홉 살, 열여덟 살. 21살, 24살, 음. 27살, 그제 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음. 25세부터 27세, 이것이 음. 우리는 어떻게 천년풍파라고 하는데, 천년풍파. 음, 얘가 천천천 이렇게 놓으면 천년풍파, 음. 자, 여기서는 어떻게 지, 지, 지가 있지?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28세부터 30세. 30세. 그제? 30세. 요것을 우리는 지액풍파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가지고, 요럴 때는 우리는 인, 인, 인이지. 그제? 요게 인이다. 자, 요 시기가 어떻게? 요게 54니까, 여기 63, 66, 69, 70이니까 어떻게? 67에서 69세. 자, 이것이 인현남파라가 됩니다.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천연풍파가, 천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정풍파가 이 초년에 와요. 그 다음에 중년에 지액풍파가 오고, 말년에 인연 난파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초년에 지액풍파가 와. 초년에 지액풍파가. 지기를 어, 갖고 있는 사람. 어, 지기를 갖고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인연 난파가 되고, 세 번째는 말리막에, 그 뭐고, 천연풍파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릴 때 인연 난파가 먼저 와. 그 다음에, 천연풍파. 천연풍파. 그러면, 요거, 13번일 경우에는, 요기, 요기, 요기, 이렇게 나타났죠.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은, 요기, 요기, 요기 나타날 수도 있고, 요기, 요기, 요기 나타날 수도 있고, 요기, 요기, 여기, 여기 나타날 수도 있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도표가 그런 것을 유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색깔이 그게 있는 거예요. 푸른색으로 된 거, 그치? 청색으로 된 거. 그게 청색으로 된 나이에 해당됐게 본 운명수가 청색에 해당되는 나이에 됐을 때이 시기에는 천연풍파가 오는 것이고, 붉은색으로 되어 있을 때는 지혜풍파가 오는 것이고, 이 인연 남파가 있을 때는 녹색은 인연 남파가 오게 되는 구조다. 이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설명을 이제 붙이잖아. 그러면 25에서 27이면 이게 천연풍이잖아요. 음. 아까 설명이 가족 인연으로 오는 풍파라고. 그렇게 아,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고 내가 이야기했잖아. 저것을 먼저 풀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잖아. 수리사주를다 풀어가지고 풍파가 올 가능성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떤 그 풍파로 오게 된다. 풍으로 온다. 이것을 풀는데 이것을 갖다 놓고 풀면 그렇게 깡통 대어는게 점점이 덮어 거야. 사고라 점점이 덮어 거야. 문제 찾을 때만. 문는 거야. 일반적인 는 절대 풀면 안 돼. 그래서 이거는 상담할 때는 쓸데없으면 안 되는 거야. 네, 네. 문제 시에. 어, 문제 시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주기도 보고 풍파가 올 시기가 있다면 이때 뭔가 할 때는 어떻게 조심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이 오고 좋을 것인가 이것이지 일반 상담을 할 때는 저거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다 잉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그거 필요 없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 저것만 갖다 놓고 저거 무조건 막 기지풍이 돼서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다 잉자 됐죠 그러면 또한 가지 여쭤볼게요 만약에 사주에그 음. 이런 문제가 없다면 사주에 이런 문제가 없다.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피해 가는 사람이, 사람이, 사람이, 사람이 있지. 어. 하그러면 그런 사람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주기하고 이거 하고 매치가 되나요? 매치 안 되지. 그서는뭐 이거는 어떻게 운 좋을 때 풍파가 오는 사람들은 풍파가 별로 없기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저 같은 문중에 이런 일들이 전풍이 오고, 직풍이 음. 오고, 이풍이 오는데, 근데 이 사람은 실제로 그게 없었다 하면은 음. 이게 와도 이 사람은 그냥 넘어갔다. 아 그럼 그 지나간 거지? 그런 그런데 그때뭐 기신병이 왔다든지 용물증이 왔다든지 사업에폭상 음. 망했다든지 그럼 사벌 망했으면 왜 망했는지라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 그럴 때든지제불 보는 거, 기신에 들렸으면 뭐 때문에 이 기신에 들렸나, 모른 파악하기 어려워. 자 예를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무당이. 예. 자 무당이 신을 받는다 그럼 어디서 받아야 되겠노 어느 시기에 받아야 되겠노 그것도 하나의 풍파라는 거다 그렇게 그때는 어떻게 조상풍을 받아야 되겠요 천년풍을 받아야 되는 거야 천년풍이 올때 받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지협풍 2년풍이 받았다 하면 이거는 곁에 기다 숨을 수도 없는 무당이라는 거다 음, 그것도 풍이라는 거다 뭐 신기가 오는 것도 풍이라는 거다 온 풍인데 풍인데 무당이 아무데나 그 신을 받으면 안 되는 게 천년풍이 조상 조상풍이 올때이 무당의 길을 가야지 조상풍이 안올때 무당 가면 이 되겠나? 그럼 엉뚱한 귀신 받아 부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이다 보게 되면 지질로 온 사람도 많이 있어, 그제. 그렇게 이것을 우리는 세부적으로 분석할 때 필요한 거야 그러면 신기가 언제부터 발동됐다. 그러면 이것이 조상의 영상으로 왔다. 아니면 이런 순수의 귀신으로 왔다. 어느, 내가 부덜리 가갖고 내가 올라왔다. 옮겼다. 이렇게 그것을 부석하는 거야. 그래서 풍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부분들이지만. 자, 그래서 이 풍은 어떻게 사주를 완전히 상담하고 난 뒤에 해야 되겠지. 해야 돼. 그래서 원래는 안 가르쳐 주려고 한 거야. 그런데 너무 안 가르쳐 주면 이 원인을 못 부르니까. 이제 내가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푸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야 된다 오늘 상세하게 설명 안 했지만 오늘 설명한다 그래서 여기서 왜 천지가 근데 여기는 타고난 것은 똑똑한데 나머지는 아직까지 멀었다 그제 농띠를 마친다 그, 그, 그 답을 내가 지금부터 풀어준다 내가 이야기 했지? 13번은 머리는 똑똑한데, 그거 흔하다, 마 답을 내가 헌해 안다 그게 잔머리라는 게 돼, 잔머리. 13번의 잔머리 특성. 잔머리 자체를안걸립니다 잔머리 아니 쥐는 안걸리지 두뇌에서 걸린다 이러면. 자, 이제 보면 뭐, 어, 이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제가 타고난 것이 천천부터 시작해었고쭉 하게 되면 인, 인까지 어디에 총 아홉 가지가 있는 거야 무슨 은신하기 있어요? 네, 천천, 천천, 지지가 다 가지 가 있다. 아홉 가지다 여기서 풀자. 얼마? <웃음> 왜이 해줘야지 천천히 안 배웠으니까. 배 아도 모르는데 뭐. <웃음> <웃음> 어? <웃음> <그거는 나가요. 잔다고>? <웃음> <웃음> 자, 이제 이두 이 개는 인간과 인간의 운명과. 인간의 운명과 이 두뇌의 운명을 결합한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인간의 운명과 두뇌의 운명 어떻게 되죠 자 이것이 우리가 그냥 두뇌를 난주 명상법 이런 거할때 여러분들이 난주 가르쳐 주는 거지만 오늘 명상법 중에서 이 두뇌의 특성을 지금부터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에게는 총 아홉 가지가 있어요 아까 지금 나는 어떻게 그거 한번 보세요 제일 위에 거 81을 3등분 행거 하고 예,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두 번째 거 오는 것이 나는 뭐였어요? 천지였지? 예, 예. 그 그러니까 제일 위에 거는 천이고 그 밑에 거는 바로 지지 예, 예. 그럼 예, 나는 예. 어떻게 여기 해당되는 거죠? 그죠 천지? 응. 아, 예. 자 여기는 19번은 뭐까 천천히. 여기서는 천천이다 천천히. 내가 이거 체크해 놓은 거 알겠지? 자, 여기서 두뇌 특성을 따지게 되면, 앞에 그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뇌 특성은 뒤에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두뇌 특성에 딱 보게 되게 되면, 이게 원래는, 이, 천, 지, 인이다. 이것이 우리는, 심이, 강하, 두 심이 강하다. 두심이 강하다. 이것을 우리는 내심이라고 했다. 그죠? 이것을 우리는 내식이라고 하고, 이것을 내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뒤에 것이이이 이 두뇌 특성에 여기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운명수구만 가지고는 여러분들 절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 내식이 커서 내식이 커서 공부를 잘하겠다 해드식데 상담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식이, 내식이 큰 치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는 이 아이들은 공부를 잘할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있는 거야. 응. 그거 안 하면 못 하는 거죠 뭐 농띠 치면 안 하고. 그렇게 이 두뇌가 발달되어 있다. 그러면 두뇌가 발달되어 있다는 것은 어릴 때는 우리는 이 아이가 참 영리하다. 이 아이가 참 약삭 빠르다. 이 아이가 참 나중에 가면 똑똑하다 이 아이가 참 어떻게 잔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머리 회전이 빠르다는 것이다 그렇게 이 공부를 잘할수 있는 이 아이들은 이세 명은 무조건 공부를 해야 돼 1차적으로 두뇌의 특성이 그런데 여기에 있는 지료 구성되어 있는 것은 뒤에 거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은 여기 있는 것에도 우리는 공부를 잘할수 있다 그러면, 지를 하나씩 갖고 있는 사람은 공부를 잘할수 있는 이사고력이 뛰어난 특성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인지가 몇 번이지? 인지 13번. 인지, 인지, 인지. 인지. 인, 인 인지. 인지 인천지 18번이네, 28번. 어, 18번. 18번. 18번. 인지가 18번하고. 응. 18번. 그러면 9번. 그 뒤에 가면 9번, 18번, 27번. 7번, 35번. 35번. 36번. 아, 36번. 응. 응. 그 4개, 4개와 요걸, 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요 뒤에 있는 그는 특출하게 머리가 좋아 바보면 똑그렇다 요 뒤에 지를 달고 있는 사람은 특출력의 머리가 좋다 그런데 요 앞에 지를 갖고 지질을 갖고 있으면 파고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거야 지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뭔가 몰두를 하게 되면 이 뿌리를 뽑으려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요 앞에 있는 것은 공부도 잘하지만 어떻게 해? 뭔가 세밀히 세밀히 관찰하고자 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주에서 질을 갖고 있을 때는 우리 뭐 했어요? 똥고집이 시다그 다음에 우리는 아는 채를 똑똑한 채를 많이 한다 그렇지? 이 두뇌가 원래 그런 거야 질을 갖고 있는 이 뒤에 달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머리가 똑똑한 거야 안 섬어서 그렇지 자그 다음에 인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는 뭘까? 아, 그런다. 조금만 하지 않으니농땡이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야. 이것이 말이야. 사교성, 네. 대인 관계, 이렇게 특출하다고 생각해. 종만 하는 거야, 네. 우리는. 이 사람은 공부를 잘할수 있고, 파고 들어간 거, 세밀한 거, 이런 것이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은 인을 갖고 있으면, 응, 대인 관계가 좋고, 사교성이 좋고, 이? 이런 것이다. 그런데 뒤에 있는 거는 특출한 것이다. 이몇 번인가 찾아봐라. 인인, 이거 27번, 그제? 네. 인인이 27. 아 인지가 2 7번이가아 인지가 2 7번인가 보다. 그 인인은 몇번이고 12. 21, 30. 2 21, 30. 12, 20, 30. 어, 12 20, 30. 우리 봐봐. 12, 2 1 30일, 이런거 가기서 살자. 30. 번 우리 봤잖아. 이 상위선 대단히 중요하다. 찰나 찰나 붙어갖고 자, 이것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예, 어, 폭넓다. 성격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부드럽다. 일단 부드럽다고 생각하시면 돼. 응, 부드럽다. 이거는 상담할 때 많이 필요한 거야. 청소년 상담하고 부모, 부모들이 자식을 상담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천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천. 천. 천, 천은 어떻게, 이 고집불통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고집 안 뒤에 천은, 고집 안 센다고? 함체 볼까, 얼마나 생가 천천천. 그 앞에 또 천이 하기 더부터 뭐, 이, 이? 개조, 세요, 천천히 세요. 개조 불가능. 지천이, 응? 어? 지천이. 이거는 우기는 그거고, 천은 고집이고, 그런 거다. 음. 그 뭐. <웃음> 그렇게 <웃음> 이두 개가 이, 이이두 개가 두 개가 <웃음> 있다는 것은 이 상상이 안될 정도로 특출한 이런 것이 있다는 거다. 아, 같이 이 고집 보면은 아, 아, 이것도 인민도 삼고집이다. 한번 풀어봐. 이게 또 다이가 처음 나가는 이게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제 인민이. 인민은 몇 번? 인민은 십이, 십일, 삼십일에. 인지도, 인지도 고집세요. 인지? 어, 인지도, 인지도 고집세지. 지금 고집세 잖아 이거. 아까 고집세잖아. 이거는 어떻게, 폼체를 갖고,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게 있잖아. 음. 내가, 내 똑똑하다. 그, 그, 좀 개념이 다르지. 그래서 이거는, 어, 티를 많이 내는 것이고, 이거는 잘난 채를 많이 하는 것이고, 이거는, 응? 어? 이거는 똑똑한 채를 많이 하는 것이고, 이거는 아는 채를 많이 하는 것이다. 했잖아. 뺐잖아. 예, 음그 중에서 우리는 애들이 이런 것이다. 그러면 이 뒤에 지를 달고 놓은 아이들은 어떻게? 해? 야는 공부를 잘할수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공부를 못 한다는 것은 어떤가? 교육이 잘못된 거지. 노력을 아는 것이다. 음. 그러면 이런 아이들을 닫고 오게 되면 어떻게? 해? 친구하고 잘놀 수도 있으니 어떻게? 해? 공부에 엄마가 집중을 시켜야 된다. 자제를 지켜야 되는 거야. 이런 아이들이 주로 어떻게, 천방지축이 대단히 많다는 거다. 애들 켜드 돼. 14번은 지담이 뭐야? 14년. 아, 지, 지천이 지인이야. 지담이야, 지지인이지 지인이지. 14번, 지인. 예, 예, 지인이지. 이지지인이 그거 한 거잖아. 그 성질 봐봐라. 그말이게이 인을 뒤에 달고 있는 거나 너민데 가서 잘살살살 붙는 거 잘한다. 이게. 그렇게 지하고 천은 이거 좀 원해. 그 돈이 안 돼. 그렇게, 뭐, 사업할 때는, 이 뒤에라도 이리, 앞에, 그래. 앞에 이리 붙은지, 뒤에라도 이리 붙어야지, 뭔가 하는 거지. 이게 뭐, 뒤에 천천, 지지, 이런 거 붙여갖고는 돈이 안 돼. 이거. 솔직히 말해서 안 들어봐. 봐봐, 뭐, 천천히, 천천히. 강직선. 이게, 이거, 누가, 천지. 어? 천지에다가. 뭐. 천지도 모르고 까부는 가야 <웃음> 천지도 모르고 까부는 가 그렇게. 뭐 그런데. 그게 당연한 이야기다. 왜? 여기 공부하러 오는 사람이 같으면 내가 머리가 아닌데 공부하러 올 수가 없는 거야, 나이 들어갖고. 그리고 여기에는 어떻게? 똥고집이 없으면 이것을 배울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봐봐. 저 공부는 안 하고, 누구한테 종교의 길을 간다는 사람은 보면 딱 간다. 공부 안 하고 저 가서 그, 뭐, 귀신 타령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인이다, 뒤에. 뒤에가 인이든, 앞에다 인이든, 전부 다 인이다. 공부 안 한다, 이거는. 천은 어떻게? 천은 이거 공부, 반은 공부, 반은 아닌 거. 그런데 진는 어떻게 공부를 잘 하? 어쩔 수 없다. 공부를 해야 뭐, 얘기를 하지 않은 것도 없으나, 불화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웃음>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구라를잘 구라를 치는 것은 전부 다 인이 라 하나 앞에 인이 있든 뒤에 인이 있든 다 인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데 이거는 특출한 거다. 여기에 또 유달이 또한 가지 있는 게 우리가 어떻게 팔관문에 보게 되면 인재복이 있는 사람, 인재복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여기에 또한개추가 이름복이 있는 사람. 그렇게 우리가 사기를 치게 되면, 여기 인이 붙어있든지, 이거 두개 중에 있어요. 한 개, 한 개는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없으면, 이거 사기, 사기도, 사기치, 사기도 못 친다. 그렇게 이뭐 천천히 있고, 천천히 있고, 지지 있고, 이런 건 사기도 안 돼. 사기꾼도 못 돼. 뭐 사기 하는 게, 치를 하다가도 치지도 못 하고, 전부 다, 뭐 주단다 보고. 그렇게 사람 딱 보면, 사기꾼들은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에 이 붙어 있던 여기에 인재복과 어떻게 이름복이 있는 사람이 그별하는니다 그럼 여기서 사기를 잘 치는 잘 치는 우선 순위는 어떻게? 해? 이거 죽겠어, 이거 이런 거 있지? 이거도 되고, 이거도 되고, 이거는 상사 기건아 타고난. 타고난. 아니 근데 사기꾼 안 됐어요. 사업했을 때는 타고난 아 그렇게 사기꾼은 갔을 때 그래요. 이거 이것, 이거 하고 이거 있을 때는 사업으로 가가지고 올바른 길만 가면 사업도 너무 잘하는 게 돈도 되고 잘하는 거야 장사하고 이런 거는 이 끝내주는 거야 올바게 가면 이게 버는 거지고 사기치기 시작가면 그냥 사기꾼 대보고. 그런데 교수 같은 거, 야 적을 거야 아마 이미 아뭐 자꾸 그런 거 자꾸 풀지 마, 엄 말은 하지 말고. <웃음> 아 그렇게 여기 다 있다. 여기 여기 여기 다 있다. 아 어? 가갖고 엄마 이거 구라 잘 치고 이런 사람들은 여기 다 있다. 우리 안 풀어봐도 혼해 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우리는 다른 데서 묻지 서묻는 것이 아니라 이거 애기도 교육할 때서 묻는 거야. 이런 머리니까 엄마는 어떻게 키워라. 이 아이는 너무 이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아주 불안스럽단 말이야. 나중에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고 학교 가봐도 저녁 때잘안 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미리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런 집중화 훈련, 이런 공부 훈련 이런 걸시식나와야 되는 거야. 이것이 멘토링에서는 아주 중요한 관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사주를 펴는데 온갖 것다 이거 접목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이거 학문이 얼마나 대단한 대단한 학문인지 모른다. 대성품에 따라서 있잖아요 하는 게다 다르고 인인에서 아, 그래. 어떤 편견을 갖고 볼 필요가 니까 그러면 내가 그사람 인이 할까? 있는 사람들은 거기 에서돈잘 벌고 돈 그거 돈 거, 돈 얼마나 돈 좋아 누구맡다나누구맡다나 교세 바탕해야지. 교세 확장을 잘하겠죠 아, 인이, 아, 있는 사람이, 인이 있는 사람이 인이 있는 사람이 신도들 관리 잘하고 돈도 잘 벌여 지지천천 이런 거는 헛방이야 내가 이야기하잖아 돈 되는 짓을 못 하는 게. 그렇게 가면 막큰차에 가면 서, 선님이고 목사고 막 신도들 차 이렇게 울트는게 하는 사람도 있지.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거는 어떻게 이 타고난 능력이 있는 거야, 타고난 능력이. 그런데 여기 지금 앉아있으면 인이라는 걸한 개도 없잖아, 여기 전부 다. 내가 보니까. 그지기게 지금 재미있는 거 공부만 할 수밖에 없어. 날씨 땡땡 덮볼 때, 밖에서 이 안에서 에어컨 켜내놓고 공부하는 거제주고 밖에 없다. 그렇게 실력을 왕성하게 키워가지고, 어떻게, 정말로 실력으로 상문하는 거.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잘안 되니까. 누구 말 때는 보면 막, 막, 사람 하나 안 쌓으면 처음 보는 사람도 막, 십년된 지기 같이, 이게 해야 보는 사람 천재잖아. 언제 봐도 싶은데, 그제 근데 아, 노력하면 그래야 조금 커버가 되 아, 조금은 커버 되겠지. 그거는 훈련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우리 코칭하고, 우리 훈련시키는 거잖아. 힐링시키고 힐링 훈련이잖아. 그렇게, 우리 발표 못 하는 사람 어떻게, 인기가 없어갖고, 이게 앞에 쑥스러워갖고 발표 잘못 하잖아. 그래서 응변시키는 거잖아. 그렇게 이렇게 지지천천 이런 사람들은 응변학원을 보내야 돼. 그 다음에 태권도 학원, 이런데. 인인, 이런,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그림을 그리든지, 우리는 독서를 시키든지, 이런 걸 해야 돼. 피아노를 치든지. 그치? 이런 걸 시켜야 되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하, 까본다고 해갖고, 이 태권도 시기 놓으면 어떡해? 그거 하고, 뭐, 이거, 어? 꼴목대장, 꼴목대장 되는 거지, 뭐. 이어나도 꼴목대장 되는 거야. 자, 이 지지하는 거 갖고 공부만 시기 나와라. 밖에 가서 발표도 못 하고, 어떻게 앉아갖고, 맹한 공부만 하는 아로 만들었던다. 이것이 부모가 해야 될 멘토링입니다. 이것이 멘토링의 근본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오케이? Okay? 어, 이것이 멘토링의 근본인데, 멘토링을 풀기 위한 최초로 푸는 거예요, 이게. 이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풀어나가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명상을 가는 거예요. 두뇌를 할 때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생기면 뭐래? 이것이 마음이 변하니까, 이건 신병이야. 아니? 이것이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해? 세뇌라, 세뇌. 아, 세네다 아, 아, 이거는 세뇌고, 세뇌고, 세뇌고 이거는 신병이라. 신병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내파로 하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무당이다, 무당. 무당이야, 신기라말 네. 이것이 고장난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장나면 세뇌고, 이것이 고장나면 뭐래? 신, 신병이고, 이것이 고장나면 무당이나, 우리는 신병이다. 그러니까 무당이나 어떻게? 해? 신기라는 거다. 그것이,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명상을 하든지, 치료를 하든지, 잠재의식을 추출해 내든지, 체면을 걸, 응, 걸든지, 이래가지고, 그 내용을 교체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명상 힐링법이에요. 그래서 두뇌 계약이 이게 했잖아, 그지 그리고 운명번호에 따라서 어느 것이 큰 거, 작은 거까지 다 했지? 네, 맞아요. 음, 본인은 그렇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조금 씻다가 다시 할게요 저뒤에거부터